폭우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주변 이웃을 살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 0 2 7회 로또 총 판매액 1,012억 원, 1등 당첨금 246억 원으로 10분이 당첨돼 1인당 24억 6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4,995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건전한 복권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 현장 찾아갑니다. 함께 만드는 건전한 복권 문화, 참다운 복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현장.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청계광장을 찾은 황금마이크.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복권 상식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만몇세미만은생 네. 수가 없어요. 네. 몇 살일까요? 만족복네 맞춰주셨습니다. 복권은 과몰입하지 않도록 소액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 19세 이상 1인 1회 10만 원 이하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권 과몰입은 도박 중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자가진단 검사도 실시해봅니다. 복권에 대해 알아야 할 상식이 또한 가지. 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매년 저소득층 및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돼 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권 건전문화 캠페인을 즐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권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수 있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 알게 돼서 좋았고요. 저만 18세인지 만1 9 c m 헷갈렸는데 정확하게 만 19세를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건강하게 복권을 즐기는 그날까지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모두 함께해 주세요. 이제 곧 광복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황금소는 독립운동 공연을 하고 있는 멋진 부부를 모셨습니다. 네, 주세페 김, 구미코 김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세페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코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함께 특별한 공연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듀와이라는 그룹으로 파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 윤동주 시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알리고자 역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한국의 인문학을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민족이 극복한 역사 속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휴머니즘의 가치가 서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을 인문적인 예술로 창작을 해서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100명이면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행복한 세상 만들면 좋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제작합니다 자, 제1028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몇 번입니까? 18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13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의네 번째 숫자는 12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35번. 아, 여섯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5번이네요.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이십삼 번제 천이십팔 회 로또 당첨 번호 정리해 드립니다. 십팔 번, 십삼 번, 칠 번, 십이 번, 삼십오 번, 오 번이고요. 이등 보너스 볼 당첨 번호는 이십삼 번입니다. 지금까지 주세패 김구미꼬 김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